일숨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원인을 받고자 합니다. 네. 이건 한경을 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스릴 있고 재밌는 부분은 성경의 한그 부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극적으로 반전이 되고 아주 흥미진진한 위태로운 사건과 죽음과 관련돼서 그런 스토리가 전개되는 그런 부분을 읽을 때는 그 부분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굉장한 재미가 있습니다. 영화도 보면 스펙타클한 영화를 보면 전쟁과 관련된 한 나라와 한또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기고 지는 그런 엄청난 그런 영화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영화들은 굉장히 재미있고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보는 사람들도 자 오늘 다니엘 같은 경우는 세계 정복 정복한 왕들이 언제 정복될지 모르는 그런 거 정말 잠자고 일어나면 나라가 바뀌고. 잠자고 일어나면 또 왕들이 바뀌고 세계사가 막 바뀌는 그런 치열한 세계 전쟁사 중에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정말로 그때 살았어요 자 그런데 가장 신나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엄청난 사건들과 접하면서 반전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만 유지되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살리고, 자기 친구들의 믿음을 증명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해성처럼 원수의 나라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라가 잘되고, 전쟁이 없고, 그 편안한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나라가 줄당 망하고, 내가 포로로 끌려가서, 죽음 직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 엄청난 반전입니다. 예. 결국에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실하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같이 봅시다 믿음은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다 자 기도를 할때 기도가 양이 중요하냐 기도가 질이 중요하냐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질을 이야기했어요. 예. 기도의 질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기도의 질은 수준이 있는 수준이 굉장한 수준이 들어가는 그런 기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예. 내가 한번 기도해서 그기도 응답이 되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믿음이 생기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한번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 생길 때 생각을 하죠 한번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믿음으로 발전하려면 반복된 생각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맞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반복된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뭔가 정리돼서 오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정리가 돼서 오면 주님께 맡기고 시도를 해야 될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가 기도를 할때 한번 기도를 해본다. 한번 기도해서 오는 그 느낌 그 느낌으로 살수 없고 그 느낌으로 오래 갈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공부도 반복 학습이 중요하고요 반복되는 훈련이 중요하고 신앙 생활도 믿음도 거듭 거듭 반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연단 받은 수많은 연단의 내용이 그거예요. 반복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끝없이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잘 안되니까 고난이 하고 환란이 오면서 내 몸에 기도가 배여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배여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내 몸에 배여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없으니까 지도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왕이 그 모양이니까 나라가 팔아먹게 되는 나라가 절단 나는 거야 희스게 왕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가 생명이 연장됐어요 당신은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 에루살렘에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아 왕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사네디비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히스기아 왕이 유다방으로 온그 편지 너희들은 히스기아 왕에게 속지 말라. 너희 하나님은 없다.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아 왕이 그 편지를 가지고 간절하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아수르 나라에 18만 5천명가그 군사가 하룻밤에 다 전멸해버립니다. 그게 제가 영국가니까 아수르 나라에 유족들이 쫙 나오는데요. 사내립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서 사내립이 완전히 전멸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세계사회 거기에 유물들이 있는데 그런 전시도 있고요 하룻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 쳐서 죽여버리는데 세계사회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쥐들이 들쥐들을 통해서 그날 밤에 아수르 나라의 진영을 그냥 들쥐들이 다 돌아다녀가지고 급성 연병으로 다죽어버려 거예요 연병 <웃음> 해보세요 연병 그러니까 욕을 할 때도 연병하고 있는데 이 욕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도 이제 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은 이제 웃질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썰렁하네 내가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를 해도 안 웃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상막하게 아니요 재밌는 것은 제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이 엄청난 내용들을 전시해 놓은 그런 박물관이 있는데 유명한 박물관을 제가 가서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요세비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가 애굽에서 서른 살에 총애가 됐는데 그런 법이 있을까요?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이스라엘 아저 어, 이집트에 있는 국립 박물관에 그 문서가 있다 고 그러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내가 꽉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불세례 시작하면서 성지 순례 갔을 때 그곳에 갔더니 요셉 당시에 활동했던 그 오래전에 했던 그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전이 있는데 그 법에 남자는 30살 나이에 공직에 나갈 수 있는 그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가 서른 살 되기 전에 연단을 많이 받고, 나중에 그렇게 애국에 충원했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자, 이니일 같은 경우는 히스기아 왕 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기도로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다 죽었어요. 18만 5천 명, 13만 5천 명인가요? 18만 5천 명? 네. 자, 그런데, 이제, 아수르 나라의 속국이었던 바벨론이라고는 이 나라가 신흥 강대국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바벨론에서 히스게 왕이 병이 났단 말을 듣고 조공을 받치라고 문안을 들이러 왔어요. 아이고, 바벨론 나라에서 나를, 병문안을 왔어. 막 멋진, 뭐, 금은 재물을 가지고 위로 쳐왔단 말이에요 사신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바벨론 같은 나라가 뭐 히스기아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이스라엘 왕궁의 모든 보물 창고를 보여줬버린 거예요 다 보여줬버린 거예요 다보여줬어 보여주고 보여주고 솔로몬 왕 때부터 막이 쌓여 있는 이 은금 모든 보물들을 쫙 묵고, 왕궁에 있는 무기고까지 다 보여줘 버린거에요 그러니까 바빌론 사실 보고 우와 우와 우와 정집사 통역 타이밍 괜찮지? 이렇게 천천히 하니까 통역 잘 되지 그리스도좀더 빨리 할까? 왕국 바빌론의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줘 버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해서 그냥 원맨님이 허벌나게 좋아 인 거예요. 이렇게 통역하며 이렇게 말하면 통역하는 사람이 죽어요. 두 사람이 지금 중국어 영어로 통역하는 데 바빌론 사신들이 보고 이제 막 속으로 막희시낙락하는 거예요. 많아. 세상에 진짜 신기한 보물들은 여기에 다 있네 와, 이것은 우리의 손조 솔로몬 임금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아흑의 임금 때 이게 있었고 이거 있었고, 있었고. 그러니까 바빌론 사신이 막 길길 거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가서 자기 나라에 가고왕이 시여 에루살렘 왕궁의 보물장고 무기고 다 봤는데요 버리면 저들만 다 우리 것이 됩니다. 그래?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가지고 이제 벼르고 벼르고 벼르고 벼르다가 바빌론이 아수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바빌론 제국이 등장하면서 주변의 나라를 다부셔 버립니다. 그러면서 꼭 정복을 하려면 저, 제대로 된 정복을 하려면 에루살렘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정복해야 돼요 그걸 누가 정복하느냐 바벨론이 정복하면 아수를 무너뜨리니까 다박살납버립니다자 그럴 때 다니엘도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니까 똑똑히 보이는 소년들을 다 그고 갑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소년대 끌려가 가지고 딱 보니까 똑똑해 보이거든요. 야, 우리가 준 네가 먹는 고기 덩어리와 포도주와 음식들을 다 주어라. 그래서 바벨론아 시켜. 상식개 명, 이름 바꿔, 바꿔, 바꿔, 바꿔, 탁! 보니까, 사상이 너무 무섭잖아요. 사상에 한번 길들어져 버리면, 감옥에 들어가고,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나라가 선진국이고, 잘 살고, 못 살고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 거기에 물들인 사람들이 지금 정부의 정권 실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도 쪽에서 보니까. 안 바뀌는 거야. 한국에서 장관을 해도 대학 교수를 해도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고 공산주의 사상에 물드는 사람들은 잘안 바뀌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또 다른 말로 또 다른 말로 하는 거야. 이런 것이 있으니까 김정은하고 이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주의 사상을 공산주의 사상을 뿌리 뽑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는 오직 예수님 주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제대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 무너져야 되거든요. 중국도 무너져야 되거든요. 베트남도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무너지는 방식이 조금씩 조금씩 문화로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문화, 문화. 김정은이가 크리스마스 날 성, 저기 선물 준다고 그, 트럼프한테 선물 준다고 그랬는데 그 선물이 뭐겠어요 미사일 쏘는 거예요 미사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는, 모든 전쟁할 수 있는 도구를 다돈에 한국에 지금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되니까 장들끼리 회의하고 회의하고 전혀 다른 점으로 김정은이가 잠자다가 뭐? 뭐 어쩐다고? 잠자다가 목에 걸려서 뭐 숨숨못 쉬고 뭐 음식을 못다 체한 것까지도 다안 돼요 지금 <웃음>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남쪽에서는 임금을 체벌하면 구속되잖아요 사주가 북한에는 임금을 주지 못하면 폭동이 일어나고 장군들이 북한에 있는 군대가 막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어떻게 다거짓말하던사기치던 일반사람들 노동자들의돈 벌든 벌목공 북한에서 뭐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막 해온 거 전부 다 나와야 돼요 돼.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무기 만들 돈도 없지 핵미사일 실험할 돈도 없지 미사일 쏠수 있는 연료도 준비가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다를 할지라도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현실 속에서. 남쪽은 너무 풍성하게 잘 살고, 국민소득이 뭐 2만 불, 3만 불 된다 그러고, 북쪽에는 점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면 지금은 북한에도 남쪽 소식이 다 올라가고 있고, 자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도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절단 났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흐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이 몇번 실수하고 너무 병나서 기분이 좋아서 왕궁의 보물창 고다 보여주고 뭐도 보여주고 뭐도 보여주고 응답받았다고 할렐루야 하다가 나라가 졸단 났다니까요 그래서 기분 좋을 때도 감정표현 자제해야 되고 내가 아무리 좋아도 적절한 손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단일이 왕이 먹는 포도주, 왕의 진미를 먹으려고 하는데도,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음식이 만들어지는지 아는 것 같아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면 자기는 더러워진다. 선민사상 있어요. 선민사상. 우리는 예수사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정민아, 옆부 쪽으로 가거라. 얼른, 엄마 따라가. 옳지. 아이고, 착하다.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소속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지만 아직도 내 안에서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니엘이 보니까 다니엘 1장 8절에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의 결심이죠?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세 가지를 했어요. 결심을 딱 세웠어요. 결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뜻을 세우지 않고 되는 일이 없어요. 뜻을 세우고 나면 반드시 결심이 뒤따라야 되고 뜻을 세고 결심을 하면 내가 행동을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결단을 해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빠져도 안 됩니다 한 가지 하기도 어려운데 뜻을 세웠다가도 조금 지나면 아이 몰라 결심했다가도 아이 이것도. TV에 보니까 결심이 확 없어져 버리고 성경을 보기로 했는데 기도하기로 했는데 누가 만나다 보니까 결심이 확 사그러지고 그 사람에게 끌려가 버리고 이 사람에게 끌려가고 저 사람에게 끌려가고 t v 에 끌려가고 운동에 또 끌려가 버리고 뜻을 세웠다가 또이 뜻이 흐지부지 돼 버리고 근데 이 어린 소년들이 뜻을 세워서 결심하고 계속 밀어붙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아제보다 결사적으로 결사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 결사적인 말씀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내게 강력한 말씀이 있어야 결사적인 믿음이 있어야 철금물이 같은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막 시험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한 이틀 동안 초상집에 계속 갔잖아요. 김지원집사님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저 새벽 5시, 5시 반에 우리가 갔어요. 저 성남에 갔다가 낮에 12시 오고, 그때 화장장까지 다 들어가고, 성남 갔다가 부평 왔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우리 갔다 오신 분들 저 점심 먹는데 가지도 못하고, 눈이 붙은 상태에 집에 왔는데 거실에서 그냥 서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까부터 계속 이 왼쪽 손목에 뼈에 뭐가 붙었어요 뼈에 뭐가 붙었어요 뼈에 붙었는데 세게 아프지도 않고 약하게 아프지도 않고 어정간하게 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뭡니까, 저, 시칼, 시칼로, 사심이 뜨듯이, 내 왼쪽 손목 복숭아뼈 이렇게 톡 해놓은 이 부분을 칼로 싹, 오래요. 스마스하게, 싹, 그, 그, 뭐야, 그 차돌백이, 얇은 소고기 차돌백이 오리듯이, 싹, 오래 계속 오래요. 한 시간째. 두 시간째, 세 시간째, 계속 깎아내요. 하우. 여러분이 한 이틀, 삼일 잠을 못 잤는데 잠을 자려고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전혀 보이지는 않는데 감각이 느껴지는데 겨드랑 옆구리 계속 한일어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물이 그 한2 30마리가 몸에 달라붙어서 쪽에 달라붙어서 일반하면 꼬물꼬물꼬물 꼬물꼬물 꼬물, 꼬물, 꼬물, 꼬물, 움직이서 생각해보세요. 잠을 잘 수가 있는가. 네. 나는 불세례 사건 일어나고 나서 지금까지 매일 그렇게 안 당해본 적이 없어요. 네. 주님이 이래 뛰어들어서 영적인 영역에 뛰어들어 강력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영적인 영역에 깊이 뛰어들었어요. 이건 뒤 돌아서 갈수록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목회할 수도 없어요. 잠깐만 해나가는데 교회에서는 강력하게 사역을 한다고 해도 집에 가서는 또 그렇게 큰그 용들이 나를 괴롭혀요 성령이 불러도 안 되는 귀신들이 있더라고요 뭐 불의 강도에 따라서 귀신들은막 박박 떨어져 나가지만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귀신아 교회에서 사역할 때나 다른 사람 사역할 때는 생각만 해도 말씀 만 해도 잠깐만 해도 예수명이 떠너라 그래도 팍팍 떨어져 나가는데, 아이고 이놈은 꼭 소리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거 공항에 있고 비행기 타고 가고 다들 몇백 명이 앉아서 비행기 타고 막 하는데 화장실에 있을 때, 잠잘 때, 누가고 밥 먹을 때, 누가 상담할 때 어떻게 귀신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깎고 대표로 깎듯이. 어떨 때는 머릿속으로 뇌속으로 영적인 뭔가가 들어와가지고 뇌를 그냥 확 뒤집어 놔요 그 짜장면 젓가락으로 해가지고 비빌 때 계속 들면 그러듯이 머리가 이렇게 막돌아버려요 그럼 막 아아악 머리를 막 들이받고 벽을 막 주먹으로 치고 잠시 자자시 기신들아 어? 그니까 성격이 막 나빠지는 것 같아요 손, 손, 팔목을, 뼈를 계속 깔아 싹, 약을 바짝, 바짝, 바짝 올리고, 내가, 어휴, 이게 제명에, 제명에 살수 있나 모르겠어요. 영이를 잡고 손으로, 성령에 팍! 팍! 하다, 하다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그 자리에 엎어져가지고, 어린애같이 온다니까요, 내가. 어? 아이고, 주님. 제발, 주저 불쌍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 대로 하고, 주님이 뜻대로 영축 사야하는데 내가 왜 이물량입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나 어떡해. 이 눈에 포기않는이 귀신들, 이 조그만 귀신들이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떨 때는 사모님이 그럴 때는 내가 사역하고, 내가 그렇게 당할 때는 사모님이 사이게 주고 우리 식구들이 다 그렇잖아요 아들이 그럴 때는 주놈도 아들한테가 또세 주고 딸한테도 그러고 그러다가 너무너무 내가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아니 이거 아니라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재승전 갈고 이거 될 것처럼 해서도 안 되고 될 것처럼 안 되고 또될 것처럼 해서안 되고 그러니까 막 누가 돈을 50억을 딱 50억 100억을 딱갖돌지 않는 이상에는 막 이자가 얼마 뭐가 얼마 뭐가 얼마 뭐가 얼마 뭐가 얼마, 뭐가 얼마 한 달이 얼마 뭐 이상 그러니까 막정시 막 하나도 없어요 또 외국에서는 또집 해달라고 계속 연락 오지 에? 아이고 그러데 오늘 사모님한테 사모님 내 여기 이걸 가지고 또 시시콜콜 다 이야기하면 또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여기 지금 귀신이 달라붙어서 내, 내 뼈를 깎나 어디 좀 해봐 어디 좀 해봐 애매한 사모님한테는 성질을 내는 거야 예, 평소에 내가 사모님을 내가 비꼬거든 불도 없는 사람이 무슨 불 불을 생각잖지 사모님 불 있어? 그러면 사모님 또좀 성질이 좀 나지 안해준다? 아니면 잘못됐어요? 해주세요 왜? 내가 고달프니까 평소에는 개불이라고 그렇게 놀랬는데 아 진짜 성령의 불이더라고 사모님 와서 성령의 호을 하면서 몇번싹 해주니까 지신이 운치 도망갔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자마자 내가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쓰러져서 잠을 잤어요 푹잤어 자서 3 시간. 예. 잠자다 또 뭔가 또 몸이 이상을 느껴보면 또발발 발 바닥으로 포로지가포로지들이막 들어가지고 막 파보고 있어요 막 간지럽히고 그럼 또막또 피비고 또 또성이 불나고 보또 뭐가 또담다한만 보다 옆구리도 뱀들이 와가지고 또 뱀을 더 물고 있고 예. 이게 내 일상이 내내 일상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불받을 때 나한테 이제 오시면 안 돼요 사모님한테 다 가세요 사모님한테 사모님 오늘 염색해 오늘 부른 사모님한테 다 가세요 나한테 오지 말고 <웃음> 하여튼 다니엘이 를 받은 사람입니다. 특혜를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특혜를 통해서 다니엘은 자기의 정 히브리인 정신, 이스라엘 정신을 개조시키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어, 이름을 바꿔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여호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나는 절대 더럽히지 않겠다. 술 먹지 않겠다. 담배 피우지 않겠다. 영으로 살겠다. 사사로운 오락을 주일날 하지 않겠다. 영으로 살겠다. 성경말 심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겠다. 계속 다지고 다지고 또 다지고 결심한 것을 보이고 뜻을 세운 것을 하나님께 보이고 뜻과 결심을 세웠는데 결국에는 황관장에 가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황관장님나안 먹습니다. 이거 먹으면 우리가 더럽혀집니다 정, 그래도 못 믿게 되면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열 동안 채식과 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 황관장님 아는 왕의 신하들은 저거 먹 맛있는 고기 다 주세요 그래서 시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열흘째라고 더 광채가 나고 더 빛나고 어. 음식 그 하찮은 음식 하나 가지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자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보면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호기심을 지으서 음식을 더 먹고 싶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막 끌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땅의 음식까지 온 나의 영혼을 더럽히게 할수 없다. 그리고 그 다니엘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기운이 거룩한 기운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눈으로 쳐다봐도 그 눈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같이 보서 영의 기운이 눈으로 나간다. 말씀의 기운이 입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운이 생각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황간장을 감동시켜 버려. 왜? 다니엘의 말로. 결심하는 사람에게는 생각으로도 역사하시고 말로도 역사하시고 움직임으로도 역사하시고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요즘은 생각이 얼마나 음란한지 아십니까? 생각만 해도 음란형이, 음란형이 내 안에 들어왔버려요 눈으로 이상한 것만 쳐다봐도 그것이 음란이 되어버려요 쳐다봄과 동시에 음란이 내 눈으로 들어와 버린다니까 마음만 먹어도 음란한 마음이 돼버려요 정착이 돼버려요 그 영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말을 하면 진짜 말과 함께 음란이 그냥 시작이 되는 거야 만나면 만남 단계에 더큰음란이 죄가 시작돼 버리는 거야 지금 시대는 얼마든지 음란한 시대야 얼마든지 영적으로 더럽힌 것들을 더러워진 것들을 접할 수 있는 시대야 생각만 해도 접할 수 있고 말만 해도 핸드폰 가지고도 티브이만 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고 마음먹는 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호 육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럴 때마다 내 영혼이 타격을 받고 내 영을 부수고 있어 계속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지으면 내가 육체로 죄를 짓지만 보이지 않는 내 영은 계속 깎아 내리고 있어요. 허물어지고 있는 거야 허물어지고 허물어지고 허물어지고 내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들은 육체와 관련돼 있어요 내 세상에 타락한 호신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뜻을 세우고 움직이려고 해도 무너지고 있는 거야 뜻을 세우고 결심을 해도 내가 그렇게 살 의지가 없으면 자기 양심이 무뎌지고 신앙 양심이 타락하고 교회는 와서 앉아있지만 무뎌져서 나한테 자기 영을 깨버리고 믿음이 파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그냥 교회와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더럽게 살지려고 결심을 해야만 겨우 겨우 신앙을 유지하고 주님 나라에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험도 마찬가지야 이미 져서 앉아있는데 그래서 이겨보려고 우리 앉아있잖아요 그냥 앉아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야 정말로 이건 감당이 어려우고 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끗이 해야 돼요 주님 내네 생각이 이렇게 더러워졌는데제 마음이 네. 혈서를 써도 부족할 것 같아요 주님 내 안에 자꾸 부정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거든요. 계속 들어와서 내 안에서 흐르게 만들어요. 내 안에서 쌓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르는 음식과 함께 음란과 술과 이 모든 기름진 음식들이 우상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바벨론의 우상, 세상 사람들의 우상의 재물은 거의 다 음란과 관련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시를 기껏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사람은 삼가해야 될것 근신, 힘쓸 건 삼가할 신, 내가 힘쓰야 될 것은 힘쓰고 삼가해야 될 것은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자기 자신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결사적인 결심과 믿음과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큰 선물을 주십니다. 보너스를 막 많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17절에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네 명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뜻을 세우고 더 결신하고 그대로 환관적이지않았서이 다니엘은 이상, 몽조, 지혜, 총명 딱 보면 알아버려요 사람을 딱 보면 완전히 투시가 쫙악버려 바빌론나라를 쭉 보면 바빌론의 모든 실상에 이 왕이시여 우리 바빌론은 이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있고 이렇게 이게 보완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지난주일날 제가 우리 딸이지만 우리 추운 전도사가 브리핑을 했어요 주님의 교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개혁시켜야 될 부분들을 쭉나름의지난주를에 설명을 했어요. 성도들도 다 내가 얼굴을 보니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그렇게 해나가니까 유구모언구무요 지금은 나이에 관련해서 나이가 몇살 올라가고 몇살 내려가고 몇살 올라가고 몇살내려가고 나이 중심으로 성교회가 만들다 어하 보니까 항상 연말 되면 분란이 일어나요. 다른 말대로 계속 나오고 어, 1년 동안 친해졌는데, 2년 동안 친해졌는데, 어쨌는데, 어쨌는데. 이 친해진 것 때문에 주임을 제대로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들에서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나도 못하는 것을 존존사가 또 해나가니까. 결심을 하고 작심을 해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도 많이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곰처럼 미련한 것보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주님의 일이라면 목숨 아끼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특히 신앙은요 자기 자신의 순결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핍박 있는 그 학교에서 오히려 많은 제약이 있고 활란 있고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씩씩하고 싹싹하고 예의가 있고 바르게 막 지혜롭게 총명하게 모든 일을 착착착할 수 있도록 그 황관장에게 왕의 밑에 있는 황관장에게 인정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황관장 인정받으니까 황관장이 왕에게 직접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스라엘에서 불을 끌고 있는 고놈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왕이요 난 그런 녀석들 처음 봤습니다 왕이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하십시오 왕이요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왕이요 질문한 내용을 가르쳐주지 말고 저들의 입에서 무슨 말인지 한번 시험하고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왕이 황관장 말을 믿고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을 오라고 해서 테스트하잖아요 모든 바빌론의 소년들 똑똑한 애들 왕뭐 박사들까지 다 있는 데서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세대인 친구들은 척척척척척척 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다니엘은 아, 특별하고 더 특별하고 총기가 막 빛나고 말 한마디 한마디 위태가 넘치고 지혜롭고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다니엘은 선지자가 아니라 사실은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정치인 그데 다니엘은 다니엘스 1장에서 12장까지 쭉 보면 평소의 습관이고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늘 기도하고 하루에 세 번씩 손을 들고 기도하고 90이 넘을 때까지도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은혜스럽고 지혜롭고 초신을 도착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단일에게 가면 모든 해답을 다 찾을 수 있고 할렐루야 왜그 해답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나오더라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많죠 나도 문제 많고 결국에는 뭐예요 기도와 말이 쓰면서 다 나오더라. 평소의 습관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인도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죄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응. 내가 하는 거,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누구와 만나고 또 무슨 일을 추진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이게 죄냐? 아니냐? 이것만 가려내도요. 우리 인생의 절반은 성공이에요. 믿습니까? 분명히 미혹이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근데 모르는 거야. 죄의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야 이거는 나만 몰라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거기를 그 하는데 나만 몰라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막 이걸 모르니까 기도해서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고 또 들으려고 은사자에게 찾아가고 예언자에게 찾아가고 뭐 있으면 좋겠습니까? 뭐 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있으면 좋겠습니까? 나무함이 답을, 도움이 답을 이런 것도 하고, 자 그러니까 안 되잖아. 요 세면 음성을 듣기에서 나름대로 해보는데도안 되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죄성이 있느냐, 아니냐, 죄 쪽으로 가고 있느냐, 실패 쪽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 분별하는 게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교정이 가능하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요 도대체 교정이 안된 사람들이 있어요 친분이 더 우선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친구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네 꼭. 말씀 듣고 말씀이 이끄신 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으로 방향타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건 반드시 필요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터놓고 합심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주관, 자기의 생각, 이게 아니고, 너하고 나하고 친구니까 서로 통하니까 사업을 같이 하니까 마음과 뜻이 통하니까 이게 아니고 정말 합심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다니엘은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려면 모든 죄을다 버려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다 해체가 돼야 돼요 해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선생은 학생에게 숙제를 내주잖아요. 숙제를 내주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어와라. 어떤 책을 읽고 요약을 해서 너희 생각이 들어가는 주제를 만들어서 발표해라. 보고서를 내라. 그리고 학생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책 읽어야지. 밤새도록 숙제해야지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발표도 해야지 왜 숙제를 내주지 않으면 성적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활통지표에 보면 은 선생이 그 학생을 강평하는 게 나오잖아요 학습 의욕이 없음 태도가 불량함 장난기가 많음 정신이 산만함 별의별 말이 다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악조건 평가를 받았는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늦게 철드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공부를 침치지 못하게 나중에 해선까지 빛난 전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숙제를 내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숙제는 우리가 볼때 좋은 것은 아니에요 별로 기분 내키지는 않아요 내가 강력하게 결단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내가 기도해야만 하고 성경을 봐야만 하고 억지로 해야 될 그런 숙제들이 많아요 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데 잠못 자고 피곤이 쌓이고 막 잠을 자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사단이 아무리 역사어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그럼들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하나님의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시 하기 위해서 어떤 사단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만들고 끈질기게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네 아내가 있지 않냐 사모가 있지 않냐 사모님을 통해서 사육도 받게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 사모님은 항상 내가 무시하는데 아 사모님 무시할 존재가 아니구나 어떨 때는 나보다 훨씬 노다구나 어떨 때가 아니라 자주 그러면서 나중에 너보간대설 왕이 꿈을 돋보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더 쓰고 싶은데 다니엘이 일반적인 총명과 명철과 지혜와 이것 가지고는 안돼요 더 강력한 뭔가 더 쓰임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은 너부갓네살 왕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꿈을 꾸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더 강력한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해성같이 나오고 다니엘이 아니면 도대체 이 꿈을 풀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면 도대체 이 귀신의 정체를 풍부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별의별 수로 들어가면서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있고 성림 불세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김병희의 효자 없다고 사람들이 10년 전에 나를 날던 서 불세의 책, 책 보고 오는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이야 나한테 가끔씩 연락이 목사님 지금도 그렇게 사역하십니까 지금도 처리하십니까 목사님 세성전 가면 거기서도 체리하실 것입니까? 당연하지. 같이 가서 체리하기도는 죽을 때까지 한다. 목이 비틀어져도 한다. 여러분 주인계 목사님 보십시오. 90이 넘으셨나? 가발을 쓰실 것이면 진작 쓰시지. 90이 넘으셨는지 다 되셨는지 90이 되셨는지그 연세 되셔서 가발을 쓰셨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왜 아멘도 안하고 웃지다않았습니까 심판받아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되셔도 샤라우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될 거예요 관 속에 들어가실 때도 한국 교교 어르신이니까 자 오늘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믿는 구석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위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창문 열고, 에루살렘에서 손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바빌론 나라가 위기 있습니다. 이거 안 보여주시면, 회사 가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저만 죽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보로 포로 올려온 모든 국민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자서 계속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 그 평소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위기 때 효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평소에 하는 체략기도 평소에 하는 부르짖는기도 평소에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깨달게 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이 기 보세요 다니엘이 보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니엘이 단일이다 알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나서단일이 유유자적이에요, 유유자적. 여유가 차고 넘쳐요.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어른의 백배, 천배, 만배, 지식과 지혜와 여유가 부도나는 거야요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 내년에도 내년에 하나님의 우리의 믿는 구석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좀 효력이 나타나서 어, 해성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소에 하던 믿음 평소에 하는 기도 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는 구석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위기 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번뜩이는 지혜와 감각과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